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의 신규 보스 몬스터인 팀헌터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버격이님의 영상으로 바로 보러 갈까요? 렛츠 기릿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지금 영상은 닌자 누드를 피해서 탈출하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입니다 자 저기 마지막 문이 있죠 달려가야 합니다 자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죠 지금 공격이 시작되니까 피해! 오케이 잘 피해줬고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자 문이 열리고 자 새롭게 보이는 놀이터의 모습 와우 방방 뭐근네 이런것들이 다 있죠 자 드론을 움직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으로 가는 주인공 두들 닌자가 쫓아왔습니다 이거 바로 도망가야 하죠 움직이게 쫓아오고 있어 빨리 도망가야 돼자 환풍기 같은 곳이 움직이고 이상한 무슨 액체 슬라임이 있습니다 자 드론이 버튼을 누르면 자 쫓아온 닌자 누들를 옆에 환풍기로 밀어넣고 쓰러뜨립니다자 이제 보이는 헌터팀의 문자 여기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지 자 들어왔습니다. 과연 오 우와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 저희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당신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당신의 귀는 대신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눈이 안보일 때 귀로 듣는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가봅니다. 아 지금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귀로 대신 청각으로 저희를 찾아내는 것 같은데요 자 가봅시다 계단을 올라가는 주인공 오 뭐야 이거 반반반리나 발 전보조씨 되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네요 쪽지가 또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계속 보시죠 어디있지 아 여기 큰 문들이 있네 자 일단 락커들로 뭔가를 찾습니다 어, 이 보라 색깔. 색깔이 달라요. 자. 누가 모든 음식들을 다 먹었대요. 그게 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 좀 해석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오, 좋아온다 숨어, 숨어! 오케이, 숨었습니다. 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우와, 뭐야. 아, 쳐다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여서 다행이다, 지금. 어디 큰 문이 있어요? 오! 오! 오! 엄청 커. 여러분, 봤습니까? 야, 다시 볼게요. 와, 크기가 엄청 큰데? <웃음> 야, 모습만 봅시다. 아 여러분 제가 저번 티저 영상 때 말씀드렸죠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 그때 트레일러를 봤을 때 손이 어, 어떤 구덩이에서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지금 모습을 보니까 다른 버전이 있었던 거네 크기가 엄청 큰 버전이 약간 피그스터의 큰 버전이랑 크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우선 저기 벽화에 써져 있는 헌터팀의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더잘 알아 Listen to them 그들의 말을 듣고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 이게 작은 헌터팀들이 그려져 있고 큰 헌터팀이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애기 헌터팀 어른 헌터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애기들을 지켜주기 위해 어른 헌터팀이 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엄청 큰그 헌터팀이 큰 문에서 등장을 한것 같아요 자 나는 저주받은 키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큰 문에서의 8개의 락커 안에 있지 않을까 라고 써있습니다. 이 저주받은 키를 이 8개의 락커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보라색 락커 안에 들어있는 쪽지에서는 뭐가 써있냐면 자 누가 음식을 다 먹어버렸어. 두번째 분홍털로 뒤덮인 그녀는 도망칠 것이다. 세번째 정이 그리고 총이 승리할 것이다 좀 이상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번째 헐크 같지만 멍청하다 라고 적혀 있네요 이 단서들이 어미 팀원터를 지칭하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단서들로만 봐서 그 어미 팀원터일 것 같은 확률이 좀더 높네요 거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문을 뜯고 나오는 진짜 힘이 센 거죠 야... 얘가 어른 헌터팀인 것 같아요 과연 다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파피 게리스님의 영상입니다 자 많은 캐릭터들이 그려주는 벽화 오! 이거 피그스토가 지금 위치 같아요 만약 너가 살고 싶으면 빨리 탈출해라 라고 써있네요 오! 약간 스릴 넘치는데 오. 뭐, 우는 소리 들려? 에,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어떤 놀이터가 있죠? 어,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에, 뭐야. 오, 저 뭐야? 기린 아니야? 저쥐라프 멜만? 맞는 거 같죠, 여러분? 맞네, 맞네. 오, 그래도 이번에 온순하게 서 있습니다. 자, 오오 야, 눈이 빨개. 아, 미션이 적혀 있네요. 오케이 당신은 모아야 하는데 7개의 큐브를 아하 오케이 그러면 도와줄거라고 하네요 7개의 그 큐브를 얻어야 된다고 해요 자 하나 얻었구요 자 7개만 얻으면 된다고 하네요 여기있고 굉장히 쉬운데 자 여기도 있고 뭐야, 너무 쉽잖아 이것도 없고 자 뭐, 뭐, 별거 없는데요? 바로 가자 야, 약간 이, 챕터 3의 미션들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모으기만 하면 될것같아자 그냥 다모아오고 이제 끝이죠? 내려놓습니다 자, 7개를 쌓았어 굉장히 많네요. 7개 넘었는데? 오! 오! 뭐야, 이거! 토드스터가 죽은 채로 여기 안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그런 거야? 너무 잔인한데요, 여러분? 야, 오! 아, 깜짝이야! 아! 슈라프 멜만이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점프 스케일을 하고 도망쳤습니다. 와 어, 놀래라. 아, 결국에 지랍별 웬만한 토드스터를 죽이고 주인공까지 잡는걸로 끝이 났네요. 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재밌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야, 오늘 굉장히 많은 어, 단서들을 찾아냈고 헌터팀의 새로운 보스 몬스터 등장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